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삼성을 필두로 해서 이 반도체 관련 그 하위단에 있는 1, 2차 밴더, 또 MLCC, 또 PCB 업체, 차량용 반도체, 뭐 모든 반도체 주들이 최근 뭐 계속 상승하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반도체주 여섯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종목들이 있고 또 반도체 관련주의 대장주로 치고 나오는 종목은 이수, JT, TMC, DBI텍 이런 종목들이 어,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살펴보실 반도체 관련주 한번 특징을 보시면 어, 먼저 삼성이 대장주죠. 반도체 시가총액 393조의 어, 대장주지만 흐름은 어, 여기 있는 종목 중에서 가장 이제 개잡주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계속 반등하면서 얘도 어, 8% 정도만 더 상승해주면 어, 신고가를 쓰면서 이 전체 반도체 주의 어, 흐름에 영향을 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특징을 보시면 이제 시가총액이 낮은 놈이었던 이 마이크로 어, 600 9억 원대 또 제너셈 1000억이 어, 안 되는 종목이죠. 얘네가 이제 6% 가까이 반등을 했고. 또 TMC가 오늘 신고가를 썼습니다. 신고가를 쓰면서 4,700억 대의 시가총액이 이제 올라섰고 또 네패스, PSK 이런 종목도 이제 5에서 9% 대에 큰 반등을 했고 주성이가 이제 1조가 안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1조 대를 심태기처럼 1조 대를 다시 넘어설 수 있을지 주성도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 대부분 이 반도체 관련주는 평균 퍼는 일곱 배 수준입니다. 여기 에 있는 종목도 대부분 다 이제 칠 배, 여섯 배에서 출발해서 이제 아홉 배, 뭐 일곱 배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삼성이 이제 여덟 배 수준에서 어, 좀 움직이고 있는 어,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PBR은 1.43배 수준이고, 부채는 마이크로 컨설팅이 가장 낮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들 종목에 한 번, 어, 내용과 사업 내용과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 컨설텍, 어, 반도체 소모품, 소모품인, 이 검사장비용 소모품인 IC 소켓을, 어, 지금 그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출비중은 소켓이 이제 68%의 어, 매출비중을 가지고 있고, 이 시장은 항상 이렇죠. 이뭐 장기간 사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소모성 부품 쪽이, 어, 이 상대적으로 이 경기변동에 영향이 적은 관계로 어, 상당히 이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제너쌤, 국내 최초로 PCB용 레이저 제품, 어, 레이저 마킹, 드릴링 장비, 어, 1위 이 기업이 제너쌤입니다. 어, 항상 1위는 뭐, 상승률도 두각을 나타내죠. 이렇게. 어, 전에 있던 고점 부분과 이제 상당히 가까운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어, 거래량은 26만 주로 아직까지는 이제 소외주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TMC 국내 최초 내온 생산 설비를 자체 개발했고 특수 가스를 완전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 TMC고 어, 지금 뭐 전에 있던 고점 라인 때를 오늘 돌파하면서 어, 신고가를 썼습니다. 거래량은 백이0만 주. 어, 네패스 파운드리 어, 후공정 어, 반도체 패키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후공정 전문 업체 네패스. 거래량이 한번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큰 폭의 상승 후에 이제 조정 중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정받으면서 어느 정도 버텨줬던 이 네패스. PSK 얘는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 점유율은 80% 드라이 스트릿 분야 국내 1위 기업입니다. 뭐, 1위답게 지금 계속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실리면서, 어 다시 한번 이제 급등을 했, 했고, 지금 이제 전고점과도 이제 얼마 안 남은 위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주성이, 어 얘도 세계 1위입니다. 증착 장비, 공정에서 세계 1위 기업이고, 어, 최근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또 조정시에 어 상당히 잘 버틴 모습을 보였죠. 여기서. 그리고 다시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주면서 갈지 여기 한번또 급등을 할때 따라 붙는건좀 위험하고 조정 시에 어느 정도까지 버텨 주는지 잘 살펴봐야 될 주성이 삼성전자 메모리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앞으로 이제 8% 만더 상승해 주면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위치 때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률로는 뭐 그닥 이렇게 좋은 흐름은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삼성전자 외에 반도체 관련 1, 2차 밴더들 살펴봤습니다 이들 기업이 어떠한 움직임으로 갈지 또 이외에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상상 이게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또 실적이 매출이 이제 급증할 수 있는 기업들 한번 눈여겨봐야 될것 같습니다